크립토닷컴 스테이킹하고 있는 거 아시죠? 크립토닷컴 그래서 어, 이렇게 지금 크립토닷컴에서 스테이킹을 받고 있습니다 어, 요거 한번 리뷰하고 어. 일단 CRO 토큰 5000개 그 다음에 MCO 92개 그래서 한 380불 800불 이렇게 이제 스테이킹 박아 놓은 거예요 대략적으로 한 80... 90 얼마? 96만원 정도 되나요? 96만원? 96만원? 그리고 한 400불이니까 한 45만원 정도 되나요? 45만원? 그 정도 되려나? 네. 어쨌든 한두개다 해가지고 한 1200불 정도 되는 금액 박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 이렇게 그때 저번주에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연수익률이 16%입니다. 네, 스테이킹 연수익률이 16%. 이거 엄청난 거죠. 엄청 큰 거예요. 이거를 이제 365로 나누면은 1 수익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총 3개월이니까 아마 90, 90일 정도 되니까 365분에 90 곱하기 16% 하면은 이제 제가 3개월 동안 이제 그 계산한 수익률이 나오는데 지금까지 대략적으로 한100 c 아로 토큰을 스테이킹으로 받았어요. 그냥 묶어놓기만 했는데. 그래서 한 지금 40, 46일째. 네, 한 달하고 반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이제 스테이킹 지났는데, 시아로 네, 토큰 100개를 받았습니다. 근데 뭐 얼마 안 되긴 해요. 지금 시아로 토큰이 얼마지? 지금 시아로 토큰이 0.14불입니다. 0.14불이니까, 불 곱하기 100개 정도 되니까, 예, 시아로 토큰 100개가 한, 이제 한 14불 정도 되네요. 14불. 예. 원화로 따지면은, 예, 한, 16,800원? 17,000원? 예. 그래서 한, 100만원, 그, 100만원 안 되는 돈이죠. 예, 100만원 안 되는 돈으로, 한 90, 음, 96만원 돈? 96만원 돈으로, 한달반 동안 스테이킹해서 16,800원 네, 16,800원을 스테이킹 수익으로 얻은 겁니다 시아로 토큰이 가격 자체가 변동성이 크지 않아 가지고 어, 좀 그나마 수익이 난 거고요 다른 코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네, 가격 변동성 때문에 좀 다르죠 예상 수익이랑 네, 그리고 시아로 토큰이랑 같이 이제 스테이킹받아는 MCO 근데 얘는 스테이킹용 토큰은 아니에요 얘는 그 암호화폐 결제 솔루션에 가까운 그거기 때문에 예, 네, 연 4%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0.46개, 어, 0.46개 정도 나왔어요. 0.46개 곱하기, 어, 지금, 시아, MCO 토큰이 4.15불 정도 되네요. 그러면은, 1.9니까, 원화로 따지면은, 2 네, 2 0 2290... 0 얘는 스테이킹 하면 안 돼. MCO는 스테이킹 하는 용도가 아니고, 원래 카드, 네, 카드 발급용인데 지금은 살짝 중단돼가지고 별로 메리트가 없네. 요 네, 어쨌든, 시아로 토큰 스테이킹이, 어, 상당히 남는 거다. 그래서, 그, 크립토닷컴 앱에서, 크립토언이라는 음, 상품이 있습니다. 크립토언. 크립토언에서 Un. 지금 3개월 예치 상품 가입해서, 아까 96만원 박아놓고, 17,000원 정도. 치킨 하나 벌었네요, 치킨. 한달말 동안 96만원 박아놓고, 치킨. 솔직히, 트레이딩 스트레스 없고, 치킨 값 벌면은 뭐, 괜찮은 거죠? 그래서 지금 절반 정도 지났으니까, MCO 토큰 스테이킹은 다음 때, 이제 다음번 스테이킹 풀릴 때, 이거를 뭐 카드로 할지 말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고, CRO로 전환하든가 해야 될것 같고, CRO 토큰은 한 3만, 그러면은 한 6천원 정도 되겠네요. 3만 6천원. 이제 3개월 동안 박아놓고, 96만원으로, 어, 3만 6천원 버는 거. 네, 스테이킹이다 보니까 뭐, 기대 수익률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안정적인 게좀 특징이다 네. 어, 그래서 크립프터닷컴크립터언 크리프터 상품 네, 이렇게 하고 있는 거 한번 체크해 봤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앱으로 하시면 돼요 웹에서는 하면 안 돼요 어. 이게 좀크립 o 터닷컴이 단점인 게 UX가 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웹이랑 앱이랑 아예 분리가 돼 있습니다 스테이킹 상품이 달라요 앱이랑 웹이랑 그래서 앱에서 하셔야지 요 수익률 나옵니다 네,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